겨울방학의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가보고 추천해드릴 만한 곳만 추리고 추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캠핑하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겨울방학의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첫 번째로 경기도 시흥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코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시흥 가볼만한 곳 여행지하고 1박 2일 코스로 시흥에서 대부도까지 여행하고 왔었는데요 저처럼 알차게 다니시려면 1박 2일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멀지 않다면 당일치기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가볼만한 대부도 여행지 첫번째는 달전망대입니다 달전망대는 시흥쪽에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시와 방조제를 타고 가다보면 나오는 티라이트 휴게소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시와 방조제는 11.7km나 되는 다리 형태의 방조제인데요 여기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달전망대는 75m 타워 꼭대기에 둥근 달이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360도 원형으로 이루어진 전망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5분 정도 대기하고 바로 탑승했는데요 사람이 많을 때는 상당 시간 대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 전망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유리 스카이워크 구간인데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아래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 상당히 아찔합니다. Every every every 겁없는 우리 큰 아들은 유리 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하던데 작은 아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 모양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랫동안 촬영하지는 못했는데요 멀리 대부도 쪽도 보이고 시흥쪽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념품도 팔고 있고 커피숍도 하나 있으니까 시흥쪽에서 대부도로 들어가신다면 여기 한번 들렀다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고요 저녁 9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겨울 방학에 가볼 만한 대구도 여행지 두 번째는 맛집 정보입니다. 바로 우리밀 칼국수라는 곳인데요. 아, 정말 오랜만에 칼국수를 맛있게 먹은 곳입니다. 대부도에 가면 칼국수집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밀 칼국수는 국산 밀을 사용해서 제공하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밀 칼국수의 온라인 소개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100% 국내에서 재배하는 우리밀로 반죽한 칼국수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야채 해물칼국수 2인분하고 밀싹 해물파전을 주문했습니다. 야채 해물칼국수는 1인분에 13,000원이고요 밀사 해물파전은 15,000원으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야채 해물칼국수에는 여러 조개들하고 홍합이나 전복, 새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전복은 살아있는 전복이었습니다 어? 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데 좀... 조금씩 더안 움직이고 있어 밀사 해물파전은 두툼한 파전인데 바삭하니 아이들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엄마, 그럼 불에 끓는 냄지 않을까? 불을 아빠, 아들야. 사실 아이들이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다행히도 맛있게 먹어줬고요. 아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아, 점심 든든하게 먹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겨울방학에 가볼만한 대구도 여행지 세번째는 탄도항입니다. 아, 탄도항은 10여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선 폭우였는데요. 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고 누에섬까지 바닷길이 열리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탄도항에 가면 바로 앞에 풍력발전기 세대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풍력발전기는 2009년에 중공된 풍력발전기입니다. 세개의 풍력발전기가 각각 750kW 급이고요 이는 뭐 연간 1300여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탄도는 예전에 순무루라고 불렸는데 이곳에 참나무 숲이 많이 나와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섬 주변에 거문돌이 많아서 탄도로 불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도항 앞에 바닷길은 하루 4시간씩 두 차례 썰물때만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되면 누에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 누에섬은 멀리서 보면 누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 저는 누에섬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겨울방학에 가볼만한 대부도 여행지 네번째는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 입니다. 사실 탄도항 바로 앞에 있는 박물관이라서 같이 코스로 엮어봤는데요 이 안산어촌 민속박물관은 서해안의 갯벌 생태계하고 어촌 주민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만든 전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6년 4월 10일에 오픈했고요 어, 전시관은 크게 3개의 전시실로 되어있는데 1전시실은 바다하고 함께한 안산어촌의 역설을 주제로 해서 시와호에서 발견된 공룡알하고 공룡 발자국 화석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2 전시실은 갯벌을 터전삼아 살아온 어민의 삶과 갯벌에서 나는 해산물이나 갯벌에 사는 새뭐 이런 것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 전시실은 민속하고 생활을 주제로 해서 어촌의 풍속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부대시설로 서해바다에 사는 물고기 16종, 열대와 10종으로 모아놓은 커다란 수족관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넣으면 앞에 스크린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체험공간도 있습니다 안산어촌 민속박물관은 관리가 그렇게 썩 잘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한도항에 가보신다면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가볼 만한 대부도 여행지 마지막 다섯번째는 숙박시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펜션은 정말 오랜만에 가봤는데 바로 대부도 펜션타운입니다. 사실 저는 숙박시설은 보통 국공립자유휴양림을 대부분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모 모임이라서 대부도 펜션타운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도 펜션타운은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곳인데 이곳은 국내 최대규모의 대규모 펜션타운이고요. 2002년도에 펜션타운이 오픈하였고 대부분 독채펜션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단이나 단체모임 행사로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이용한 곳은 나트랑이라는 곳이었는데요 15인까지 이용가능한 독채 펜션입니다 1층에 큰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작은 방세개가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탁구대, 당구대, 오락기, 노래방,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실내에 있 d 요 실외에는 농구대, 족구장, 트램폴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펜션 내에 있는 동안 뭐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고기를 구울 수 있는데요. 뭐 그릴에 고기를 굽고 식당으로 뭐좀 옮겨야 되는 수고가 있었는데 숯불이나 뭐 집게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하 저는 캠핑 다니면서 쓰던 녀석들을 사용했습니다. 실내에 노래방이 있다 보니까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서 아주 신나는 시간 보냈습니다. 대규모 가족 모임이나 단체 모임이 있다면 대부도 이 펜션타운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에 가볼 만한 대부도 여행 코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빵이네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